반갑습니다. 초론공인 TV 소장 방인선입니다. 어, 해마다, 어, 2월 뭐한 7, 8일이나 요때부터 2월 한 20일 요 사이점에 그 전해에 그 세법이 개정된 것에 대한 후속 시행령들이 보통 기재부에서 발표가 되거든요. 그 올해도 보니까 어제 날짜로 2022년 2월 15일자로 요렇게 어, 개정안,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이 발표가 된게 있습니다. 이요 뭐, 내용 중에 좀 어,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을요. 짧게만 한번 짚어 보면요.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 뭐 위에 뭐 근로 장려금 개선 뭐 이런 거는 기업주가 챙길 일들이고요. 우리는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쪽 관련을 한번 짚어 보면 여기 나와 있기를 예. 음. 그게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택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종부세가 이제 조금씩 바뀐 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게요런게 뭐 있네요. 작년에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12월 달에 종부세 고지서 나왔을 때 20대가 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을 뭐두 채, 세채 이렇게 상속을 하게 됐고 어, 졸지에 다주택자가 돼서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가 몇억이 나와가지고 뭐 너무너무 그냥 어, 힘들어가지고 그거를 국민청원에도 올리고 한 그런 내용들을 봤었거든요. 었 그러다 보니까 어, 사회적 이슈가 됐죠. 그게. 그러다 보니 상속주택을 상속을 개시받은 날로부터 2년 또는 3년 그동안에는 종부세 과세 표준에는 합산을 한대요. 상속받은 집 말고 1주택 예를 들어 뭐 20억짜리가 있다 이러면 여기에 상속받은 게 예를 들어서 뭐 5억이다 이러면 과표는 합산해서 25억을 하되 세율은 2주택 세율이 아닌 1주택 세율을 세율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어 지역에 따라서 이제 어. 뭐 광역시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이런 데는 2년을 적용을 할 거고 그외 지역은 이제 3년간을 적용을 하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세율을 적용을 할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준답니다 상속주택 상속개실로부터 상속개실은 사망된 그 그날이겠죠 어, 그때부터 2년 또는 3년간 면제를 해준다고 라 해놨네요 그 다음에 뭐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 조합, 종중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으로 추가해서 세 부담을 완화한대요. 일반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하면 뭐 6억까지는 기본 공제해주고 세율을 주택수에 따라서 0.6에서 3%까지 1주택은 이렇고요 가액에 따라서 2주택 뭐그 이상은 1.2에서 6%까지 또그 가액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을 하네요. 그다음 세부담 상한 적용도 일반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들은 이런 게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합산 배제를 해주는 곳들도 있는데요. 어, 그거는 건설 주택 건설을 하는 사람들이 멸시를 하려고 이제 뭐 들고 있는 그런 집. 그다음에 시, 도, 등록문화재 및뭐 고가 고 고주택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기와집 이런 거 고가 고, 고 고전주택이랍니까?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럼 어린이집으로 이제 쓰고 있는 그런 주택은 종부세 합산해서 어, 별도로 합산 배제를 해준답니다. 더하는 세율에서 뺀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상속 주택을 그전에는 지분 뭐 20% 그 미만, 그 다음에 공시가격 3억 이하 이런 것만 주택수에서 뺐는데, 이제는 그런 거다 상관없이 뭐 10억짜리든 100억짜리든 주택수로 그냥 기간이 2년, 2년 안에 이제 적용이 되든지 3년 안에, 어, 어쨌거나 해당되는 그 구역에 따라서 상속 개실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상속 주택수에서, 상속 주택은 아예 종부세 합산수에서 빼주는 기간이 신설이 된 거예요. 아까 위에 설명드린 게요 도표로 정리된 거고요. 어, 그래서 만약에 10억 기준으로 어, 조성 지역에 이제 1주택이 있어서, 어, 올 3월에 상속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세 부담 상한을 미반영을 해서, 세액을 예시를 들어 계산해 놓은 게획이 있어요. 자꾸 글자가 이렇게 뜨죠. 어, 이렇게 해 놓은 게, 어, 기존 주택 10억이었던 게, 뭐, 계산을 해놔 놓은 게 한, 어, 1주택자는 여기 보니까, 그동안 2주택으로 계산되던게 1주택으로 적용이 되어서 종부세 825만원 나올게 341만원 계산은 뭐 기재부에서 해놨네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시면 825만원 나올 2주택으로 계산서팔서 825만원 나올게 1주택으로 계산이 되어서 341만원 484만원이 전략이 되어있고요 공동상속 경우에 단독상속은 기존 주택 1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어, 요럴 때, 음, 뭐 혼자가 있으니까 지분이 100%겠죠. 공동상속은 지분이 뭐 30%인 걸로 가정을 해놨네요. 뭐 혼자가 있는 거는 1833만원, 2 주택으로 계산해서 나오던 게, 어, 개정되고 나서는 1주택으로 돼서 849만원, 무려 984만원, 뭐, 어림 돈1만원 정도 전략이 되었네요. 어, 이렇게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죠? 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속이 됐는데 돈그 상속세 납부할 현금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데 세금부터 내라고 하니 작년에 종부세를 포함해서 양도세 더 걷었던 게 어마어마하게 더 걷어졌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지금 이제는 그내기로한 그거 그거를 납부 지연 가산세율도 0 0, 0 0.25에서 0 0 2 5에서 0.022로 0.003%만큼 인하를 했네요. 이렇게 인하가 됐습니다. 연간 그걸로 치면 천만 원을 미납한 납세자의 경우에 1년간 1년간 납부 지연 가산세 부담은 약 11만 원 정도 병아리 눈물만큼 감소가 되어있네요. <웃음> 다음주 중에 또 구체적인 케이스로 이게 세법 개정안 후속 조치가 개정되는 것들이 이것저것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다음주에 또 공포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일 공포된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 예고 중이래요.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올해 3월 중 공포를 하고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자칫 조금 지난 그 기간에 세금 어떤 강의를 뭐 유튜브를 들었다든지 이렇게 하신 경우에는 가장 최근 걸로 업데이트가 들으시는 게 맞고요. 계속 바뀝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 작년에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서 종부세 엄청 나온다고 고민하던 사람이 올해 이렇게 바뀐 후에는 고민을 안 해도 또 되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자꾸 바뀝니다. 세법은. 오늘은 기재부에서 발표한 상속받은 주택 광역시나 뭐 수도권 서울 이런 데는 2년 동안은 종부세 계산을 할때 누진세율이 적용 그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 주택수에 빼준다는 그런 내용이 보도된 게 있어서 가볍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 어느새 2월 오늘이 16일이네요 어, 이렇게 짧게 짧게 어, 나와있는 이슈나 이런 뭐 세금 뭐 재개발 관련 뭐 어떤 투자 관련 이런 게 있으면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도 감사하고요 즐겁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